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원장님눈 u 못 쳐다봐가지고 <웃음> 못해요. n 오글려려지지고 s w i t c 이 e d on. 제 d 지 n t think I'm not g 하 i n g to do it. I don't t h i n o 저 눈이랑 코 수술이요. 아 눈이랑 코요? 이번에 처음 수술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그걸 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셔서 제가... 아,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그냥 눈은 너무 작고 코는 너무 콧대가 없어가지고 눈은 저는 위로 이제 트여있어가지고 이제 꼬막눈이어가지고 꼬막눈 네, 눈이 작아가지고. 눈 작은 걸 꼼꼼하게 맞니다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양옆으로 좀 찢고 싶어서. 네. 분이 저... 이걸 튼다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네. 어. 코는 어떤? 콧대 너무 낮고 복코라서 콧대 높이고 여기 살짝 줄이고 자연스러운. 네,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고 좀 세련된? 네. 네.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주로 어떤 거를? 그냥 눈, 쌍꺼풀. 코는 네, 많이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코를 주변 사람들 중에서 처음 하시는지. 거의 그런. 그냥 가끔 가다가 눈 작다 이런 말은 들어봤었어요. 누구한테? 주위 사람들. 저희 네. 친구들한테? 가족들? 가족들 얘기하죠. 네. 주변 사람들한테 한다고 얘기했어요? 몇 명만? 친구들만 뭐예요? 자기들도 한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부럽다고 하는 애들도 있고 아까 그 무슨 눈이라고 했죠? 꼬막 꼬막눈 꼬막눈이랑 코 때문에 괜히 그걸, 그런 말 들어서 좀 상처받았던 점 아, 상처는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장난식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막 기분 나쁘다고 느껴졌던 적은 없었어요 제가 네, 좀 약간 신경 쓰이죠그렇 응. 그쵸 신경은 쓰이죠 연예인이나 아이돌 중에서 이런 친구처럼 얼굴을 고싶다라는 그냥 혼자 생각이죠? 신세경? 신세경? <웃음> 신세경이 어떤 면이... 코야 코. 코. 그냥 보면은 코 떼가 높고 코가 예뻐서 얼굴 그 아, 분위기도 좋고 그렇게 되고 싶다. 네. 인스타 사진 올리지 않을까요? 아, 인스타 게이트. 네. 인스타 올릴 때 약간 포샵을 좀 포샵을 좀더할수 있는. 성형하고 이제 포샵을 별로 안 어? 하고. 저는 이번 1차 목표는 인스타 사진인데 아예 포토샵 안 하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아니 그건, <웃음> 그건 아니고 <웃음> 그건 안 되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서. 아, 아직 남자친구 없으시고. 네, 없어요. <웃음> 아, 실례, 실례가 안 됐다. 네. 네. 남자친구 없어요? 헤어졌어요. 저... 이러면 제가 나쁜 놈같더고잘산것 <웃음> <웃음> 같잖아. 저 TV에서만 TV에서 한번 그, 봤었거든요. 뭐, TV에 물어보살에 뭐, 나오셔가지고. 봤는데 되게 동안이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원장님 눈을 못 쳐다봐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눈 뜨는데 제가 다른 데 보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얼굴로 그러면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뻐서 주고받고 죽 이런 거 못해요. <웃음> 오글거려가지고 오울한면보세요 깔끔하게 했어요? 깔끔하게 해야지 어때요? 진짜로? 어떤 일을 할까? <웃음> 어저께 무슨 꿈 꿨어요? 저 어저께 무슨 꿈 꿨어요? 이걸로 또 샀어요. 진짜? 기대 이상으로 예뻐지겠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가 <웃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자. 혹시 미소양 일층이에요 <웃음> <웃음> 너무 긴장한 것 같아. 괜찮아? 음.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일단 머리띠를 살짝 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이거 보시고 보시면 이제 몽고짐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이걸티브을 해서 풀어줄 거고요. 코 높이는 이제 세 부위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는 살짝 높일 거예요. 여기 지금 둥둥하게 있는 살을 이제 옮겨 심는 거죠. 너무 막 자연스럽게 티안나진는 않겠죠? 적당히 티가 나게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 되셨고요. 아주머 뭐 하시 말씀 어요 예쁘게 잘. 알겠습니다. 아스코 네. 어, 버튼 주머니 넣어드릴게요자 어때요? 무서워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더 예뻐진 미소형 얼굴로 만나야겠네 네. 그럼 좀 이따 봐요 잘하고 와요 네.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대표원장 단호경이라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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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특별히 그럴 거는 없어요 다만 트임 같은 경우는 충터를 적게 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꼬매거든요 충분히 아물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막땡긴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실밥이 뜯어지는 수가 있어요 3, 4일 정도는 이렇게 당기거나 충격이 안 가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코 같은 경우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미 기성품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나 그런 걸좀덜 하긴 한데 사소한 충격이나 자극에도 위치가 바뀌거나 할 수가 있겠죠 충격이나 자극에 조심을 해야 줘될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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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것 같아요 요즘 은 오늘 하신 박미소 양은 예. 어떤 쪽으로 자연스러운 쪽으로 했죠 자연.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어때요?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눈에 아, 코... 아, 코 진짜 좋아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아파. 근데 원래 하자마자 바로 아프지 당연히.. 원장님이 정말 예쁘게 나왔대는데? 뭐지? 뭐야? 안 보러 갔대다.. 지금 인터뷰하고 왔어 우리.. 저희 마취 풀렸어요 이제.. 바로 마취합니다 하자마자 했겠어 진짜 진짜 바디.. 네? 계속 바빠서 진짜 바디.. 이 뭐라 뭐라 하더라 갑자기.. 갑자기 모래가 X나 보였어요.. 원장님 모래랑 같이 나랑 싸웠어.. 왜 싸웠어? 아 m 모래를 같이 싸고 놀았다고 어우 심하다 진짜 아 레전드 n 아, 이거 어. 아, 진짜 이거 s 해? 상상도 못할 적들. 자네 머리 있지만. 아 d I don't know. I said, I don't 상 n o w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아 언제까지 저 언제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라는 거지? 괜찮다 이거 아무리 주저 괜찮아 보여요? <목소리도> 솔직히 <목소리도> 나 지금 응어딨어안 아, 나있어? 야 진짜 아파. <웃음> 아 짜증난다고요 아파서 애들 귀여워 진짜 모르는데. 이 친구 완전 풀렸어요 이 예 레저트 ㅅ 아파 예고편 나왔는데 욕하고 막 이러는 거어디오셨요 방금 <웃음> <웃음> 천천히 있으세요 집에 가고푹 쉬고 다른 거 하지 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제가 오늘 한지 3주차 정도 됐는데, 눈 보여드릴게요. 코. 미이랑 코를 원장님이 예쁘게 해주셔서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